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같다는, 소망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되국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바른 말씀 선포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은 열려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은 로마서 5장으로 좀쭉 넘어와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 제가 그 지난 한달 동안 뭐 10월 달 동안 어, 강 목사님 대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어, 강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또 사모님도 계셔서 어, 뭐 특별히 저희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안 계시니까 굉장히 허전하네요. 예, 그리고 제가 강,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자주 뵙는 장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갔을 때에도 안 계시니까 굉장히 허전하고 그립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강 목사님 화면 하세요. 이거는 저기 편집해 주시는데 강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강 목사님 사모님 보고 싶습니다. 네. <웃음> 예. 음,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게 되어지는 축복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세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눌 텐데요. 일단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구조를 잠깐 대략적으로 좀 이야기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 일절부터 십칠절까지는요 기독교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복음과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로 시작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쭉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장 십팔절부터 삼장 이십절까지는 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안에서의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 무능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그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 성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이거 좀 샌드위치 구조죠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구원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중간에 있고 다시 그 죄악된 모습들을 덮으시는 구원하시는, 용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4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 5장은 율법 안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한 영혼이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으니 이제 이 말씀 후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지 그첫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 일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여기 1절 마지막 부분에 번역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에서의 그 누리자라는 단어가 성도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명령어처럼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이런 명령어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누리자라는 단어는 사실 명령어가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라고 하면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집니까? We should have peace, peace with God. 아니면 we must have peace with God. 아니면 you better have have a peace with God. 뭐 you try to have a peace with God.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we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ESV에서도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었고 NLT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져 있어요 We have peace with God because of what Jesus Christ our Lord has done for us 그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성도는 누구나 다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창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게 아닐까요? 아버지와의 창조주와의 화평의 관계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크게 육적 화평 심적 화평, 영적 화평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육적 화평은 나와 이제 이 육적인 세상적인 나와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이 환경적인 관계,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육적 화평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 안에 이자 안에서의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은 이제 심적 화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 화평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화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의미는요 화해하다 또는 하나되다예요 그래서 관련어로는 reconciliation, 화목 그리고 unification, unity, 어, 하나됨, 통일, 뭐 일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이란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화평이란 단어 속에는요. 불 안전한 관계가 안전한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뜻과 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관계로 발전되어졌다라는 관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 그런 기도 하셨죠? 회개기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거, 이거예요. 이이거 이런 관계적 변화. 또한 하나님과 적대적 상태, 원수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법정적 의미에서의 무죄 판결 또는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자해의그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관계적 변화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된 우리에서 이제는 축복을 받게 될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신분의 변화 이두 가지의 변화 모두가 다 함축되어져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죠? 우리가 심판받을 자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다가 이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여긴 레 i 실리에이션이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뭐라고요? 어떤 변화요? 관계적 변화와 또 뭐죠? 신분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으며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의로운 자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그런 상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과 10절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When we are still powerless,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이나 능력이 없을 때의 powerless, 그렇죠?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그 어떤 자격조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에 그리고 1 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연약하고 죄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의 그런 상황들 경험하시죠 이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없어서? 하나님 이 주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원수의 상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랬죠 주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모았던 자예요 핍박했던 자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자예요 주님을 믿게 되면 그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요? 원수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웃음> 그렇죠? <웃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상태아 나는 원래 연약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까지 있었던 나였는데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강건적인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과 전도생활에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한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크게 다가오죠. 더 확대되고 극대화되어져서 다가와요. 그그 그 감격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요. 피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흠뻑 적게 되면 닫혀 있던 마음들도 활짝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런 열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데, 이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옮기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아니면 가벼운 축복으로 여겨지겠습니까? 네, 경험하신 분들만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역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너무나 가볍고 쉬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초대장 내용이 초청장 내용이 이렇죠.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그 주보에 나와있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초청장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의 멍에 이게 뭐죠? 사역이죠 그리고 그에게 배우는 것 양육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쉽게 그리고 이런 것을 쉼을 쉼으로, 쉼의 순간으로, 쉼의 상태로 느껴진다고 라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메셨던 멍해가 뭐죠? 예수님의 짐, 십자가, 고난, 핍박, 고통의 짐, 죽음의 짐, 희생의 짐 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가볍 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 짐이 우리에게도 가볍게 여겨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청하시는 이 말씀 이게 비현실적인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떠세요? 이게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현실 가능한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진실의 말씀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거 진심의 말씀이에요 진실이에요 주, 주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는 게더 비현실적인 거죠 이거 경험하지 이런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으로 여겨지는 이런 쉼의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비현실적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의 짐, 신앙생활, 사역, 헌신, 봉사, 희생 분명히 어렵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겁고 버거운 짐들이 신앙생활이라는 현장에서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는 라 것입니까? 언제 가볍게 여겨져요? 네, 뭐잘 들리진 않는데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 혼자 막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이끌려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주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짐들이 가볍게 여겨진다는 라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라 내게로 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니네들이 알아서 그짐 지어가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니네들이 그거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 화평, 주님과의 화평이 이거예요 원수였고 죄, 죄인 죄수였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지고 따르게 되어질 때에요 예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될때 자연히 하나님과의 화평도 누리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모든 신앙생활의 멍해와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더라고요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뭐더 나아가서 이웃과 또 원수 세상들과의 관계 성도가 그렇죠 이런 모든 관계들이 우리들이 이런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면 힘든 일들도 뭐 쉽게 힘들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들이 좀 많이 힘들다는 라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근데 그렇죠? 관계가 나쁘면 백지장도 맞들면 불편하고 무겁게 느껴지죠 그게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같은 차를 타고 5시간, 10시간을 가도 힘이 들지 않다 그렇죠? 경험하는 일이죠 교회 오실 때 항상 경험하시죠 그 거리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근데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1분을 차에 타고 있어도 그게 10년처럼 느껴지는 거 이런, 이런 게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의 목회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좋으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 화평의 상태에 있으면 이런 모든 신앙생활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성공한 것이 이거였죠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뜨리기, 관계 파괴 그래서 모든 영역, 가정, 직장, 사업, 교회 이런 모든 영역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3대 명령 있죠? 3대 사랑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거 다 관계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목회자들도 때때로 사역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로 저도 뭐 그럴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럴 언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편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들거나 내나 혼자 막 뭔가를 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냐고 나 혼자 뭔가 이루려고 할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지혜 의지하고 내 주위의 환경 사람 의지할 때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이 주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길 열어주시면 열심히 걸어가고, 길 막으시면 열심히 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게 없더라는 거죠. 먹을 것 주시면 열심히 먹고, 먹을 것안 주시면 열심히 뭐예요? 금식하고, 예, 네, 금식하고, 먹을 것 달라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주세요? 그럼 금식하죠 뭐까지 거. 주셔도 죽게 감사. 주려도 죽게 감사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있으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셔도 줄여도 감사 주려도 감사, 감사. 한번 더 할게요 주셔도 줄여도 영광 주려도 영광, 줄여도 영광. 네.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역의 짐이라고 말하면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몸에 불치병을 가진 채로 세 번에 걸쳐서 고된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불신자들로부터 가진 핍박을 당했어요. 감옥에서 죽음의 문턱도 여러 번 넘나들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가 본문 2절과 3절과 4절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고백이 뭔지 한번 보세요. 2 절입니다.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고통, 고통 중에도 줄이는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바울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같이 이런 쉬운 평, 편안한 평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느니라 이거 어떤, 어떤 상태에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하나님의 그 임자심을 경험하는 상태에서만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고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은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성도는 힘들고 고된 세상살이에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님 주셔도 감사 주려도 감사 맞죠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에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이거 따로 놓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설명하지만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일상 생활이 어디고 신앙 생활이 어디 있어요? 성도가 일상 생활이 신앙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일상 생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서의 고백도 일상 생활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야?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왜?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성경 속에서만 가능한 얘기,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얘기, 상상성화에서만 가능한 얘기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코람데오, 임마누엘 무소부제 이거 믿으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다? 무거운 짐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축복 복된 사역들 감당해 나아가면서 이게 무겁고 힘들고 귀찮고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밖에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빛 비추며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 보는 그런 몸부림치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즐거움, 그 평안, 그 축복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 0편 28편 7편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 리로다 여러분 여기 힘이라는 단어와 방패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언제 필요한 겁니까? 전쟁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의 그런 치열함 가운데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영원한 쉼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 아직까지도 혹시 믿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예수님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시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일상과 신앙 생활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여러분이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 전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우리가 연약한 자였다, 죄인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전도 생활에도 큰 유익을 주게 되어지는데요 가장 큰 것은 요 전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요 어, 연약한 자들, 죄인된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바라보면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누가 보입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가 보여요? 감, 감옥에 갇혀있는 뭐 누가 보이 이런 게 아니죠 내가 보여야 되죠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이 아 나도 저랬구나 나도 저랬구나 내가 저 모습이었구나 저런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란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물며 저 사람 구원 못해 주시겠냐 하나님의 그 사랑인 나를 덮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셨는데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고 새 피조물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영혼 변화시켜주지 못하시겠냐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전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뭘 경험하면요 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그 상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지요 그들을 위한 전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어졌다라는 말은요 오늘도 죄악 가운데에 놓여있는 그 누군가도 예수님을 통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이웃이던 원수던 자연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루고 이웃 사랑 이루고 원수 사랑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축복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사명들 또 소명들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막 어, 억지로 조살장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막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기쁨의 생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며 영원구원의 소망 전도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된 축복의 삶 살게 되시고 누리게 되시고 그 예수님 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무런 그 어떤 자격조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화평의 그 상태를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 상태에서 하나 됨의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